하는 시도거든요. 그럼 안돼서 봉수하고 리로 왔어요. 자, 오늘은 그 주제 자체가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거울처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타인의 시각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는 주제였는데요. 이분 집중 명상을 하기 전에 예, 그 주제를 잠깐 정리할까 합니다. 어. 이게 김수환 추기경께서 쓰신 글 중에도 있는데요. 이웃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시럼 할머니를 보면 아, 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게요. 뭐 이렇게 공원에 아시랑 할머니가 운동을 하러 내려가면 이게 저희 또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다 자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보여요. 그러면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뭐 꼬마들은 뭐 이쁜 할머니 내려와서 내려왔어요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찾아오고요. 엄마 막 무서워해요. 막 달게 되니까 걸으시는 게좀 불편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좋아하시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유 자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막 이러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막 얘기하고 또 올라가시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 친구 경미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께서도 그러셨대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이고 정혜 엄마 나오셨네? 나가야 되겠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면 이웃들이 이웃들한테 공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말로 공격한다거나 뭐 행동으로 공격한다거나 하지 않고 친절하게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불편할 때 돕고 이러면 그 사람은 나의 쉼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 집중명상의 주제를 보면 그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주제는 내삶 전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 저울질 해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변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눈치 보느라고 막 바쁜 분들이 있어요. 막 여기에 선물을 줬다, 저기에 선물을 줬다, 뭐 여기 좀 나눠줬다, 저기 좀 나눠줬다. 여기서 오늘 피드백이 내 마음에 안들면 여기를 좀 나눠줬다. 정신없어요. 막 그런 분들은. 그러면 막 밥도 이 사람하고 먹었다, 저 사람하고 먹었다, 뭐막 정신없고 그냥 주변에 누군가 이름이 뭐몇 명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불쌍해요. 난 노예예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서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리스펙트하지 않고요. 비웃겠죠? 그리고 토이 장난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거울이 되게 한다는 건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볼 필요도 있어요. 이리 볶음, 저리 볶음 하면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이 사람이 더 잘할 때는 여기에 이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람한테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아마 직장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변덕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가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요. 말이 많으니까 누구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힘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의 반응은 어 조금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약간 거리감을 두고 싶은 그리고 뭐 막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뿌린 씨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요. 또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냉담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아, 내가 몸이 힘들어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세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이나 다 똑같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 우선은 내가 힘들어. 아, 내가 그래서 그냥 아, 내가 바빠. 내가 경제적으로 비, 바쁘고 몸도 힘들고. 아나그 주변을 돌볼 상황이 안 돼. 내이 시간을 번. 나는 그게 불가능해.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럼 너 혼자 살아.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씨도 뿌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요. 삶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어, 겪고 있는 분들을 조용하게 도울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폭주하듯이 또는 폭류하듯이 그냥 쏟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는 주변에서 밀어내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프라이드나 스페셜리즘이 강하면 그거를 깨고 부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격하게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잘 타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제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어, 내가 하지 않은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면서 뭐, 아, 여기 내 자리라고 막 하면서 싸운다거나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자기 감정에 안 맞는 말은 불쑥 그냥 화를 낸다거나 어, 항상 전화 받을 때 친절하지 않다거나 뭐왜 전화했어? 라고 하거나 네뭐 한다거나 아이 됐어 그만해 라고 하고 말을 잘어버린다거나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내 삶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또한 타인이 나에게 거울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주변의 상황을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두고 보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 나온 일부의 내용의 제목만 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